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영생의 3 8 0 8만년필인데요 네, 중국제 만년필입니다. 이번에도. 이번에도 중국제 만년필인데, 이번에 약간 이 리뷰는 조금 급하게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유업 만년필 중에 하나가 박살이 났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 만년필을 들싹다 버릴 예정입니다. 네, 이따 영생 만년필에 대해 만년필 가격, 가격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영생 만년필 4자루에 약 만원 정도로 굉장히 싼, 가격을, 싼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네, 영생 한 자루에 거의 한2 5 0 0원이다 보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 아마존 직구를 통해서 더 싸게 구매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할수 있어요 네. <웃음> 말이 좀헛 나왔는데 앞에 대본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대본안 보고 하니까 조금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급하게 준비를 한다고 자료도 찾긴 찾았는데 어, 일단, 영생이랑 브랜드 자체가 솔직히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생 브랜드는, 어, 일단,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대본 미스로 살짝 문제가 조금 생겼었어요. 네, 영생이랑 회사는 약 2015년부터 만년필 생산을 시작한 회사로, 네, 꽤 유관정통을 가진 회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어, 2015년부터는 이제 겨우 사야 회사인데, 네 꽤나 싼 가격에 여러가지 만년필을 많이 찍어내행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소개한 만년필은 이거 3008인데 전내자루에총 만원을 샀으며 면으 내구력은 흔히 좋지 않은 편이에요 역시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내구력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한자루의 무게가 얼마인지 일단 무게부터 재보도록 할게요 무게는 한자루에 지금 잉크를 깍 채운, 깍 채운 상태는 아니고 그냥 가볍게 25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5g에서 약한 30g 정도 될것 같아요 물론 잉크를 꽉채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이게 될수도 있지만 일단 이영생만필의 특징은 일단 피스톤필러라는 것에 있어요 피스톤필러로서 여기 이렇게 돌리면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피스톤필러예요 피스톤필러로서 꽤나 뭐 준수한 잉크량을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영생이라고 여기도 이니셜이 박혀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이쪽 클립부분에 희동으로 기억하는데 클립부분이 없네요 저래저쪽에 영생이라고 적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몇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번째로 제일 몇가지 마음에 안드는 부분은 바로 여기요 요색깔부분이요 색깔부분이 색깔 다 그런데 다 뭔가 펄이 들어가 있어요 펄이 들어가 있는데 되게 옛날에 싸구려 그 필기구 느낌의 그런 그 느낌의 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마음에 안들어요 색깔 색상 자체가 이거 말고도 최고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일단 초반에 샀을 때 일단 가성비 면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아요 가성비 면적으로는 일단 뭐어뭐 만원치고는 상당히 오래 사용했어요 만원치고는 뭐 만원에 내장로 산거 치고는 거의 한 2년 가까이 사용했으니까 아니다 거의 한 1년 가까이 사용했으니까 뭐말 다했죠 뭐말다 했죠. 1년 가까이 뭐 정도 사용했으니까 뭐 그때 잉크를 한번도 안가고 1년정도 사용했어요 잉크를 한번도 안가고 뭐 잉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어서 잉크를 한번도 안가고 거의 1년정도 사용했다고 볼수 있어요 뭐 지금 망가진 만년필이 어떤건지 기억이 안나거든요 아마 요거일텐데 네 보라색 만년필이래요 보라색 만년필이 지금 촉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살짝 휘어졌어요 요게 어차피 망가진거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내구교가 얼마나 가냐면 그냥 꾹 누르면 꾹네 휘어져요 휘어지고 여기 여기 있는 요제 <웃음> 요거는 피면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요요피어 요쪽에 있는 요그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 있는 어쨌든 그 요쪽 부분도 같이 휘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쪽 부분도 같이 휘어져요 같이 휘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초점화? 초점화? 초점을초점 잡아보겠니? 네 같이 이어져 버린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같이 이어져 버리고요 네 저는, 저는 기억이 그렇게 잘 나는데 왜 갑자기 기억이 안날까요? 일단은 일단 이 보라색만한 필는 어차피 버릴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차피 이거 다 버릴 거예요 다 버릴 거라서 빠르게 리뷰를 하도록 하고 그냥 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일단 멀쩡한 걸로 다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공통적으로 EF립이고요. 여기는 영생의 마크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초점화 하이팅 초점화? 초점화? 네영생의 마크가 새겨져 있고 EF립이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그 다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뭐냐면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구도 문제도 있고 두 번째로는 화약한, 어, 화약한 요고무링이 있습니다 되게 싸구려 느낌이 여차피 싸구려라서 싸구려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 고무, 요 고무가 지금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갔어요 이미 떨어져 나가 가지고 여기 고무가 반쯤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지금 고무가 상당히 약하게 생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에휴, <웃음> 말도 못하게 조금 네. 그 다음에 문제점이 뭐냐면요 요거를 쓸때 일단 잉크 흐름이 별로 안좋아요 잉크 흐름이 별로 안좋은거 들지 치고요거 쓰시다 보면 여기 잉크가 이렇게 고이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잉크가 고여요 여기에 잉크가 여기 초과 피드 사이에서 고여요 아 그래 피드 피드 사이 고여요 고여가지고 막 쓰다보면 여기 이렇게 쓰다보면 막 잉크가 뚝뚝 흘러요 뚝뚝 흘러서 이게 고인 형상 때문에 뚝뚝 흘러가지고 제 일기장은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아 물론 이게 엄청난 단점이 물론 이거는 한번씩 오로라 만년필에도 제가 물 오로라 만년필은 지금 제가 쓴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주 길들이기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거일수도 있는데 오로라 만년필에서도 발생한 현상이고 AS를 맡길 수 있는데 이거 AS가 안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제가 단점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 새거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차피, 거, 어차피 버릴 거라서 새거는 일단 필기감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그냥 사각사각거리고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근데 여기 필압에 따라서 이게 얘들은 또 멀쩡하네. 필압에 따라서 이게 강도에 따라서 필압에 따라 이게 굵기가 바뀌는 게 얘들은 멀쩡한데 왜 보라색만 유난히 그런건지 모르겠네요 다른 것도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음 그냥 버리도록 하죠 <웃음> 일단 뭐 가성비 면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단시간에 그냥 약하게 조금씩 조금씩 쓰실 분들이라면 추천드리는, 추천드리는 바인데 저처럼 좀 필기량이 많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좀 비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여기까지 파만니의 파비앙이었고요 네이만영생3008 리뷰는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들 안녕